개묘년 검은 토끼의 해다 내가 토끼 가면을 선택한 이유가 토끼의 해 다이어트를 끝낼 생각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이다 는 아니고 나도 23년이 토끼의 해인지 몰랐어 그냥 우연히 살 빼고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올해가 떡하니 토끼의 해다 이 우연을 기회로 올해 목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한다 1월 초는 일출 일몰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밝은 시간에 운동하기 힘들다 농장들 주무시는 틈을다 조용히 운동하고 있다 닌자같은 발걸음 씻기 귀찮다. 땀 건조 벗고 달리기. 아니, 뭐 하는 거야, <놀람> 이, 지금 눈밭에 뭐? 하는 거야. 항상 통증이 오래간다. 항상 연말 연초 되면 몸이 하나씩 고장난다. 연말에 잘 먹고 다시 시작하는 식단. 하루에도 다 먹을 수 있지만 잘 찾아보자. 신년 직원회의. 서로 잘 통해서 손짓으로 대화 가능하다. 작년부터 준비했던 공부 책 사놓고 운동하기 바빠서 못했다 올해는 열심히 공부해서 정신건강도 단련할 거다 올해 꼭 해야할 버킷리스트 리코더 완전 정복한다 완전 정복은 못해도 한국 뽑아야지 노력하면 안되는게 어디있어 밀어놨던 리코더 녹학살 빼는거보다 어렵다 연주는 못해도 개토끼의 영혼을 컨트롤하는 리코더실력 저 움직임 다 리코더로 조종하는 거다. 오랜만에 개코브라 올해는 아프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 1월 1일부터 운동 강도는 늘렸다. 특별한 건 없고 100일 동안 1일 도전과제처럼 스쿼트같이 카운팅하는 운동은 100개씩 개수를 셀수 없는 지속시간 운동 플랭크 같은 운동은 100초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100일 동안 유지한다. 턱걸이도 100개 100개는 못하겠고 최대한 많이 하고 100초씩 버티는 방법으로 무슨 운동을 하든 100개, 100초, 100일 동안 시작한다. 100일 정도 후면 다이어트 독학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는 날이다. 올해 첫 목표는 1년 되는 날까지 70kg대 진입이다. 취두부 같은 채찍 말고 70대 진입하면 맛있는 당근을 줘야겠다. 이런 복근 운동도 100개씩 조진다. 개토끼도 100번씩 사랑해주고 100번씩 스탐스탐해준다 그래도 운동하는데 잠자는 건 아니지. 풍선도 100번, 다 100번씩 한다. 흔히 건조해서 주먹이 갈라진다. 겨울철 글러브 필수. 108단 콤보는 100초를 해야지 싶었는데 그냥 108번 치면 되잖아. 결국 1월 1일 에 새해는 돌아온다. 연말에 마음놓고 많이 먹은 거 후회해도 이미 지나온 시간이다. 지난 일은 지난 거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성공, 실패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작심 3일 끝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보다 3일은 앞서갈 수 있다. 우리 집에서 다이어트하고 갈래?